아니 난 너무 예뻐 <.chi> <amino> 번짐이 너무 심해 고정이 될줄 알았더니 아니야 젠장 립을 좋아하는 누린 씨. 아 머리끈 아 머리끈 머리끈 난 이것도 사수야 나도 사수야 그녀는 화장을 고치고 있습니다 팔찌가 아주 아름답고요 어디서 산건가요? 맞아요 아, 인터넷에서 피자 먹으려다가기셨네 그니까. 러 괜찮아, 그럴 수 있어. 이거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. 잘 만들었는데? 마라탕이 나왔어요. 맛있게 먹읍시다. <웃음> 경기장인가? <웃음> 어. 아안 <웃음> 맞아. <웃음> <웃음> 일로 오세요. 어. 여기 랑데라뷰 갈 거예요. <웃음> 네, 소리 하지 마. 따라주세요. 하지만 다안 들어가죠? <웃음> 같이 갈까요? 네, 네 좋아요. 브란. 썸네일 오케이. 맛있나요? 내가 고전하지 이게 무슨 소리야? 아우! 똥꼬가 많이 찔려요. 키가 너무 작아서 똥꼬가 찔려요. <웃음> <놀라> 코, 코로나. 코로나. 맛있겠쥬? 맛있겠쥬? 부럽쥬? 찌르겠쥬? 배고파 죽겠쥬? 감태 약간 느끼함이 아, 있잖아 어 맞아 아나알딸따 어떡하지? 아, <웃음> 2차 왔어 우리 부럽다고 해진우르비해 이게 뭐야 이게 견인차가요 뭔가요? 진지가 좋아하는 빠바이 샀어요 음. 어. <웃음> 이름은 백 굶구합니다. 크 p 토 m 리스 t 레레 s 공구합니다. 알파 star, s t 있 r star, 요 t a r 어 t a 먹을 수 있나요? t a r 요 t a r star, s t a 나한테 주세요 그 다음 후보는요? 없어요 어. 이게 뭘까요? This is Lens라고 합니다 <웃음> 굉장히 친절한 오렌즈로 어, 오늘 샀는데요 그 다음은 제 지갑이에요 내 가방에 마스크도 하나 있어요 어, 이굴은 보여주면 안될 거예요 구부중이 어, 음, 많아요 <웃음> 우리 지는 목걸이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는 아, 아, 목걸이 목걸이 자저 오늘 내일 네일 했어요 내일은 내일부터 하세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<웃음> 부탁드려요 제 친구도 약간 미쳤어요 원래 미쳤어요 <웃음> 너도 아유 손톱이 깼다고 점점이장 우리둘이 이렇게 잘 맞습니다. You know? You know? You know? You know? 번에아 his motherfucker. 와, 색깔 봐. I'm gonna have to do o e more. <웃음> 아니야 실패야 이거 한 손으로 하니까 왼 손으로 하니까 안 된다. <목소리도> 제일 중요한 거안 까져. 와버렸어. 커피 타세요? 어, 피 타세요? 커피 야이요 커피 타세요? 커다 타세요? 커이 타세요? 커피 타세요? 커피 타세요? 커피 타세요? 커니다세요 커피 타세요? 커 얼마나 피곤해. 라고해피가해피지까지 어, 어, 어. NO! GOD! PLEASE NO! 해피 우리 사랑 유 피곤해. 피곤해. 피곤해. 피수해 피곤해. 피곤해. 피곤해. 피곤 <웃음> Hello, motherfucker. Hey, bum, bum, Got any grapes? a 이건 오참지 커크룹이 <웃음> <웃음> 들어간다. <웃음> 들어가버려. 누나 너무 예뻐. 잘